가라탱 야. <웃음> 너무 너무 다 너무 너무 많이 담았나? 조금만 조금만. 그그 조금 가서 조금 다시 한번 문제를 정해 줄래? 지금 재훈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뭐야? 예. <웃음> 야 아,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아저이이뭘뭘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줄, 대가리 줄빡 줄바... 100은 이미 정상인 범위가 아니고 30도 이미 이, 이 30도 정상인 범위가 아니야 정상인 범 맞아요 닥쳐! 핑계대지마! 본인이... 핑계대지마! <웃음> 닥쳐! 비정상인이세요내 그 말이 그냥... 말도 아닌 거야 그냥 이거는... 걔가 짓는구나 모르는 거야 최애스님! <웃음> 안당저 저 기간... 네, 네 기간 저거 끝나면은 나같은 정어리 멸치새끼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야 너는 재현이 정사면 야.. 씨. 너는 변태잖아 아난뭐 변태야 키는맛이 좋아 알았다 그랬어. 어, 알았다, <웃음> 알았다 그랬어 알았다 그랬어 알았다 <웃음> 그랬어 나랑 재현이 중 누가 늦으면 나가 불림 받치기 어때? 와 x x x x x x x x x x 어? 나는, 나 이렇게 손톱을 견뎌주세요 네, 첫째 날이죠 현재 시각 4시 59분이고요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까지 옥수에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편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하철이 꽤 늦게 뚫리더라고요 가방은 어찌려고 들고 왔어 어? 가방은 어쩌려고 들고 왔어 형이 저렇게 놀라고 어떻게 되고가 무거워 에이. 좋아 6시 1분에뭐했어 시작점 복수역에서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저 로봇 같은... 있는 자세 변함이 없어요. 안드로이드가 분명합니다. 지금 이 고통을 표현해 주신다면? 이렇게 네. 첫째 날 달리기 성공적, 가방도 무사히. 이걸 한 번을 간다고? <웃음> 역시. 야, 이걸 한 번을 간다고? 한쿡한 쿡. <웃음> 형이 기록 소용이 어요 오늘. 오늘 34분 1초예요. 원래 어느 정도 걸리는데? 아, 굿 굿, 수고하셨습니다. 둘째 날도. 차게 복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안드로이드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안드로이드 같은 놈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페이스 한번 잃지 않고 로봇처럼 뛰고 있습니다. 괴물같은 녀석. 괴물같은 녀석. 저러고 뛰고 있습니다. 예아! Yeah, 빰! 성공 야호흡이안뭐 <웃음> 뭐야? 마스크 마스크 쓰고 있었어? 미쳤네 저 괴물같은 녀석 나한테 이드로이드라더니 정작 본이이안드로이드인걸 숨기기 위해서였던가 이거 뭐야? 이다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거 뭔가? 휘기도 구해 주시나? 모르겠어 내일 비가 온다더니 날씨가 살짝 흐리네요 딱 뜨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아침 풍경입니다 따 웬일로 날씨가 굉장히 청명합니다 목텔드 타워도 잘 보이고 오늘도 날씨가 양호하군요 준비하고 있네요 출발 출발 출발 자전거가 펑크가 나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비걱정을 <웃음> <미> 해야지 <웃음> 오늘은 미세먼지는 없는데 안개가 조금 끼어 있네요 그래도 뛰어봅니다 <웃음> 힙업입니까? 힙업이지 <웃음> 어. <웃음> <힙업이야>. 힙업 힙업이힙업 엉덩이에 자신있냐면은 <웃음> 내, 자신 <있냐면은 웃음> 내, 내 피부와 땀이요 나의 노력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얼굴이 어디갔다 끼는거야 어둑어둑한 때 일어나는 맛이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웃음> 해가 요즘 해가 5시, 5시 반부터 엄청 부지런하게 떠가지고 아, 별로, 그, 어둑어둑할 때 일찍 일어나는 맛이 없어요, 지금 운동을 시작하러 왔습니다. 2주째 시작고 있고요. 2주째한 <웃음> 달까지 꾸준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다더니 다행히 오후에만 와서 오전에는 운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 <웃음> 다행히 오전엔 비가 안 오는구만. 사주차는 그냥 뛰면 심심하니까 저렇게 인터벌 트레이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벌 마친 소감이 어떠십니까? <웃음> 말이 안나아무리 스트레칭. 아 그래도 안 더워가지고 날씨가. 인터벌하기 좋은 날씨였다. 중국의 인터벌을 한 뒤. 죽어가는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수요일한주에 중간 운동도 무사히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스트레칭을 마치고 이 친구들 안개가 엄청 끼고 해는 엄청 빨리 뜨고 사람도 되게 많아져서 아 조금 진짜 일찍 운동하는 맛이 살짝 사라진 어쨌든 내일도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 안 오냐? 빰 이제 한달 채우기까지 이틀 남았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안개도 좀 끼고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려가지고 평소보다 살짝 어둑어둑한 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일찍 일어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좀 살짝 일찍 일어나는 맛도 있고 어쨌든 달리기를 해서 마지막까지 경과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직 첫 차가 뚫리기 전인데 지하철역이 이렇게 한산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다 <웃음> 그래 저걸 모를 수도 있지 가작 아니지? <웃음> 새롭게 자전거 작동법을 배운 아이브였습니다 가자! 목요일, 하루 더 하면 금요일 한달 채우기는 끝났지만 뭐 달리기는 계속 하는거로 어쨌든 인터벌 고생들이 많으신다 아 와! <웃음> 드림이 남아있잖아 스트레칭 참 기묘하게 하네 <웃음> <웃음> <웃음> 구애의 춤이야? 다도만갈것같은데 아무튼 목요일 내일만 하면은 한달 채우기 끝 그러니까 4주차 금요일 해가 안 떠서 좋구만 마지막을 장식한 소감 한마디 그냥 힘듭니다 아, <웃음> 아, 다리를, 다리를 배겨보고 이야 다리를 배겨보고 같이 뛰는 마지막인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20일동안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웃음> 아... 진짜 지 않고 도 즐거울 겁니다 형님 중간에 예전에 한한 3,4일 포기했었잖아요 에... 포기가 아니죠 그건는 휴식이죠 휴식 아... 이제는 저 혼자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멋있네요 아 만족스러운 소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웃음> 한달 동안 아침에 달리기 무사히 성공 다음 주부터는 각자 동네에서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여름이니까 자 동네에서 달리면서 인증을 하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4주 약한 달간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해보았습니다 거리는 대충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왕복으로 약 8km 정도를 뛴것 같고요 비가 왔던 날을 제외하곤 모두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일단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차차로 옥수역 한강 진입로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 끝나고 바로 출근에 샤워하고 일을 하니까 아침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에요 오전 일정을 마칠 쯤 다른 분들이 출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들 업무를 막 시작하실 때 저는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업무들을 하면 돼서 운동 효과를 떠나서 일상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간 느낌입니다 특히 퇴근쯤에는 밀린 업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요즘 대세죠? 엔잡을 뛰기에 적절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고 해가 굉장히 빨리 뜨기 시작하는데 동호회에서 반포대교 라인이 막 끓어오르는 아시는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뜨거운 막 태양의 도시예요 아침부터 햇빛이 엄청 뜨거워서 앞으로는 집 근처인 마포 쪽으로 코스를 옮겨서 꾸준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 노트 여러 목록 중에서 자기개발 중심 목록들을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 이름 붙여 봤는데요 지금까지 몸을 깨끗하게 초기화시키고 몸을 가꿀 기본 준비들을 익히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침을 깨우기 좋은 달리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도 안한좀 아 편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 신박한 뻘짓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피드백 언제든 환영하고요 지금까지 탈인관계, 자기개발에 도전 중인 데미안이었습니다